안녕하십니까? 광수 t v 의 논장 성광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 줘야지 굉장히 와닿을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업 박람회 오시면은 여기저기 뭐 데이터 갖다 놓고 뭐, 이게 데이터가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실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돈 벌려고 하는 방법은 실전입니다. 아무리 얘기 들어봤자 한번 겪고 안 겪고는 할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혹시 장사를 한번 망해보신 분 있으세요? 하셔가지고. 혹시. 어, 저기, 마이크 좀. 혹시 망했을 때, 망, 망하셨을 때, 그 심정을 한 번만 말씀해 줄수 있나요? 망했어요? 네. 어, 일단은 자금적으로 어,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사했던 그 내용이나 고생했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가장 아쉬웠고요. 앞으로 이제 뭘 어떤 걸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제일 막막하고 배로웠습니다. 정확하게 저한번 망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계획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현재는 장사 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네. 이제 음식 장사 를 하고 있고요. 어, 장사하는지 8년 정도 됐습니다. 네, 양재동 쪽에 가게 하나가 돼. 네, 네, 그렇게 지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 저는 처음 망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장사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내가 다시 이, 이, 이런 진짜 이런 힘든 거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현실입니다. 저희 나라 현실. 현실에. 장사 아니고는 다른 걸또할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장사에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접근성이 쉬우니까 근데 실제로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그 노하우들이 쌓였을 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할 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망해보신 분들은 알게 돼요. 야 나는 아무 경험이 없었구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장사를 딱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바꾸는 게 간판입니다 야 우리 집 간판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구나 사진은 잘 보이는데 엄청 잘 보이는데 간판부터 바꿔요 왜잘 보이는데 해놔야지 손님들이 들어오겠구나 이게 사람 심리적인 거예요 근데 간판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안되니까 원인을 간판에 먼저 고치는 거예요 간판을 바꿔야지 옆집하고 싸워가면서 간판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제가 운영하는 가게 3층에는 간판만 지금 한4 년째 한 여섯 한번 바꾸는 것 같아요. 간판만.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집은 집이 간판 장사 하나보다 돈이 남아도나보다 어떻게 저렇게 간판을 수시로 3층이에요3층 사다리차 한번올 때마다 온 동네가 마비가 돼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장사가 안 되면 간판부터 바꿔요. 두 번째 두 번째 바꾸는 게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메뉴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메뉴를 늘리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 전문점을 된장찌개집을 딱 해놨는데 손님이 안와 그러면 아, 이 손님들이 월요일날 먹고 화요일날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집에 안 오는구나 일주일 내내 뭔가 바뀌어야지 오는구나 그래서 김치찌개를 넣습니다 김치찌개 넣는데 반응이 좀 좋아 그러면 순두부찌개를 넣겠죠 순두부찌개 어, 아, 이제 고기 팔자 저녁에 고기도 팔아야지 매출이 남지 자, 그러다가 보면은 매출이 한 10개가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동네 식당 되는 거예요. 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서 밥한끼 때우는 그런 집이 돼버려요 그때 되면은 메뉴를 다 줄이고 다시 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을. 3년을 기다려야지 우리 집에 와서 실망했던 사람이 다시 3년 후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장사는 끝난 거죠 망한 거죠 자 시행착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